Nope! e <laughs> h <laughs> <laughs> <laughs>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다려 파도리랑 하지? <웃음> 아니, 야, 너는 내가 먹을 걸 주면, 준... 아! 형아가 간식값좀 줄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. 아니, 따뜻. 딱... 아니, 학교는 먹을 거 저도 주는 그 보람이 없다니까? 저렇게 꿀떡꿀떡 삼키는데 무슨 맛을 먹어. 이거 먹으면은, 사실 좀, 이렇게 씹으면서. 이제 <웃음> 맛을 음미해야지. 봐. 다 봐, 똑바로 봐. 어떻게? 어 뭐야? 음, 음, 음, 음, 음, 나도 이즈, 마, 오빠, 이즈, 마, 오빠, 이뽀해주면 먹어 뽀 오빠, 이먹 마, 뽀즈 마, 이해 마, 이즈, 마, 뽀즈 마, 이즈, 마, 이즈, 마, 개같지? 이즈, 마, 이즈, 마, 이이이